야 커피 말야 원두랑 컵컵에서 원가 몇백원밖에 안하는데 4-5천원씩은 받아먹잖아 진짜 커피 창업 한번 해봐면 하지 않냐? 역시 물장사가 제일 남는다는데 과연 그럴까? 흔히들 원가하면 재료값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원가의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이야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파악하기 편하지 어...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진짜 심플해 봐봐 손익계산서는 사실 이 구조가 다야 일단 맨 위를 보자 매출은 알다시피 커피를 팔아서 오린값이지 그리고 이 커피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쓰인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해 커피 원두 등 재료비를 포함해서 커피를 직접 제조한 알바의 시급, 감가상각 등이 해당돼 이렇게 빼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긴 하는데 최종 이익으로 보기 힘들고 왜냐하면 아직 빼줘야 할 판매 관리비가 산처럼 남았거든 건물 임대료, 공급 전기세, 수도세 등등 커피 제조 말고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쓴 비용들 말이야. 이 비용들까지 모두 원가로 봐야 한다고. 즉 매출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가 총 원가인 거지. 커피 원두나 컵값 정도는 원가의 일부인 거야. 어쨌든 이렇게 다 빼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유명한 영업이익이 나와. 이게 실질적 이익이니까 보통 기업 성가의 척도로 보지. 그외 세금이나 영업과 상관없는 손익들 가감하고 나면 최종 단기 순이익. 어때 손익계산서로 파악하니까 체계적이고 좋지? 네 좋네 야 근데 그건 둘째치고 장사에서 진짜 남는 것도 없겠는데? 뭐 해먹고 사냐? 일단 회사에 전부 하자 좋은 생각이야